이거는 팔 따로, 다리 따로, 몸따로야 이해가? 나이씨 <웃음> <웃음> <웃음> 응? 그렇지 팔이 먼저 그 다음에 일어나 오 나이스 아좀더 잡았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응. 여기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미네 왼팔이 왼팔 잠깐 봐봐 미는 거랑 올라가는 걸 보여줄게 왼손 봐봐 여기서 이렇게 쳤잖아 왼손 니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렇게 밀어 음. 그러니까 엉덩이가 거꾸로 빠지는 거 보이지 근데 여기서 땅 쳤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미는 느낌이 나야 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떻게 미냐면 얘를 이렇게 쭉 보내고 있거든 음. 물건을 그게 아니고 요쪽으로 가는 힘이 전혀 없어 얘를 밀면 내가 몸이 뒤로 이렇게 지탱이 되는 거 보여? 벽을 한번 밀어볼까? 벽을 밀어봐? 어 그렇지! 몸이 안 나가잖아 벽을 미니까 응. 어? 근데 너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이렇게 보내는 느낌이야 약간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보내는 느낌이야 절대 아니고 민다는 거 자체가 내가 벽을 미는 느낌이야 알겠지? 네. 문을 이렇게 미는 느낌이 아니야 절대로 벽을 밀면서 계속 가주면 내가 얘를 안 돌면 어떻게 되냐면 팔 봐봐 팔이 이렇게 꺾일 거야 이렇게 뒤로 내가 안 돌면 그러니까 지금 저거 봐봐 네가 저거를 벽을 미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보내는 느낌이니까 엉덩이가 약간 이렇게 반대로 빠져 팔 봐봐 벽을 미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면 네가 온몸이 같이 돌 수가 있는데 이거는 팔 따로, 다리 따로, 몸 따로야 이해가? 다시 거기서 멈춰 자, 명치 앞에 그렇지, 그대로 쭉손바닥은 밀.. 미... 그렇지 손바닥 밀때 얘가 오면 안돼 지금 봐봐 손바닥 밀어봐 미는데 얘 오는 거 느꼈어? 얘가 오는 게 아니고 밀는데 그렇지 벽을 미는 느낌이 이거야 아니 다시 다시 다시 한번만 더 한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더 한번만 더 아니 가니까 다시 응. 벽을 미는.. 그렇지 그렇지 쭉 밀어 얘도 오른쪽 그렇지 그 다음에 일어나 아니 이, 어 요런 느낌이 나야지 얘가 안 가까워지고 쭉필 수가 있어 지금 되게 좋았어 진짜 스포츠는 다 똑같은 것 같거든? 우리가 승마를 하니까 승마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말을 얘네들이 때린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벽에 부딪히면 아나 이걸로 가면 안 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이 교정이 되는 거 알지? 음. 딱그 원리야. 그러니까 니가 계속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밀어서 니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힘이 어마어마하거든. 야! 잘 치는 사람들은 3 0 0 m 도 보내. 나의 힘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벽을 써야 돼. 그게 작용반작용인데 시니어체로 하면 할수 있지 않아요? 아니야. 안돼. 마제스티? 너같은 경우는 내체로도한1 3 0 m 보내야 돼. <웃음> 내가 봤을 때 너의 힘으로는. 어. 이해갔지? 그러니까 네가 힘이 좋은 게 아니고 네가 버티는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거리를 많이 낼 수가 있어. 그게 벽이야. 그게 벽인데 그걸 네가 자꾸 너의 힘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가기 그냥 약간 이러면 오히려 마이너스야. 어, 어. 그래요? 어. 아, 따 방구 껴서. 에이씨 껴봐. 그게 뭐야? <웃음> 리듬에 맞춰. <웃음> 리듬에 맞춰서 방구 껴. 이것도 똑같아. 백스윙도 봐봐. 벽을 딱 맞춰야 되는데 네가 자꾸 돌면 벽이 없어져. 음. 그렇지 땅 그렇지 그 다음 피니쉬 딱 일어나 아 이거 밀었다 어 밀어 미는거 없어져야 돼 아예 없어져야 돼 봐봐 내가 또 보여줄게 정말 잘했거든 어디까지 밀었어 여기까지 정말 응. 잘했거든 근데 자 피니쉬하면 벽있다고 생각을 해 피니쉬하면 안나가지 근데 너는 피니쉬하면 이러면 네가 잘해놓은거 다 소용이 없어 하! 상! 치! 꼴통이다 아니 센통이라고 한다 꼴통이 아니고 센통이다 캬! 하. 캬! 캬! 아이야 아이씨!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얘가 그냥 가만히 있고 응! 아니, 그렇지! 얘가 가만히 있고 잉! 지금은! 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맞아! 맞죠? 어! 맞죠? 내 말이? 응응응! 응, 응. 벽! 땅! 그렇지! 그 다음에 일어나! 나이스! 근데 지금도 좀 밀었어! 응. 피니시를 잘 모르네. 아, 자벽 했지? 그러면 여기서 거기 서 있어봐. 자 여기서 내가 땅 쳤어. 여기까지는 네. 네가 진짜 잘하거든. 네. 근데 네가 피니시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렇게 밀어 음. 힘을. 근데 여기서 피니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 나를 담아. 아, 쪽으로. 아, 오케이. 어. 이거 진작에 알려줬으면 알려왔잖아 지금 알려줄 때야. 그래놓고 진작에 음. 알렸으면너못 알아들었어. 지금만큼 그래 지금. 나아졌으니까 이해하는 거야. 어? 잘하니까 이해하는 거야. 지금 벽을 알려줬었어 벽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야. 너 벽을 몰랐으면 이해 못했어. 이거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진짜 울어, 울어. 한국정이처럼 울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갑자기 배신감이네. <웃음> 진지하 알려줬었어요. <알려주셨어야지>. 지금 알려주잖아. 지금 <웃음> 알려주잖아. 가고, 아, 상체가 먼저 이렇게 뒤로 가. 나 다지 말고. 그렇지. 이렇게 누워. 앞에 봐. 그 다음에 다리로 밀어봐. 이쪽으로. 아니, 아니, 아니, 돌렸잖아. 밀어. 쭉 옆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재밌잖아! 에이, <웃음> 잘났잖나 재밌잖아! 나이스. 그렇지. 근데 이거 밀때 얘가 차이점 봐봐. 해봐. 밀때 얘가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고 밀때 여기 힘이 들어가야 돼. 자, 밀어봐. 한대 얘는 일어나야 돼. 다시. 와. 일어나. 그렇지. 아. 다시. 와 어, 근데 봐봐 그대로 있어봐 여기가 응. 네가 팔이 가까워서 많이 돌면 많이 돌수록 예뻐 그 다음에 밀어봐 밀어봐 쭉 했을 때 네가 여기까지 더돌 거야 이게 채가 목표방향 볼 때까지 더돌 거야 더돌 거야 욕하지마 너지 욕하지마 나중에라고 해서 지금 안 해도 돼 욕하지마 욕하지마 욕하지 마. 욕하지 마. 다시 다시 다시 에이씨.